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마 I believe 언제나 I believe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I believe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써주면 돼 약속해 I believe 힘들 때 I believe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 품에 I believe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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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다